별이 빛나는 밤 풍경을 물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먼저 푸른색 계열로 하늘을 칠해 주겠습니다. 빠른 진행을 위해 하늘을 다 칠한 후에 드라이어로 말려 주었습니다. 다 마른 후에 아래쪽에 멀리 있는 산 하나를 그려줍니다. 그 산이 마르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산을 진한, 조금 더 진한 색깔의 물감으로 칠해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산 하나를 더 그려주겠습니다 산의 원근감이 느껴지시죠?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, 마을을 그려줄건데 마을을 그려주기 전에 흰색 물감을 묻힌 붓을 털어 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물감으로 나무와 집을 그려 마을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밤 풍경 책갈피가 완성되었습니다